석탄 백탄 타는 건연기나 벌성하건 난 연애가 산 타는 건 연기도 임도 안 난다 킹왕 오야 서야란 난다 지어라 성세월을 바로 아 네, 도 다 지어라, 성세을 말어라. 운빈홍로 주리가 이며이 세상이 넓다 해도 나이 갈코들 전없에